GTX역 중에서 가장 상승압력이 큰 지역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GTXB와 GTXD 노선이 만나는 GTXW역세권 그 파괴력은 상상 이상이겠죠. 서울과 수도권에 만은큰 폭의 상승이 있었기에 이제부터는 상승압력이 큰 곳을 우리는 알아봐야 됩니다. 또한 언젠가는 오게 될 하락기에 접어들었을 때 하락폭이 작은 지역을 우리는 선택 해야 투자의 위험을 그나마 감소시킬 수가 있겠죠. GTX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지 이제 다들 아시죠? 제가 여기서 굳이 얘기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GTX 중에서 GTX와 GTX가 만나는 GTX 역세권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 지도를 보시면 삼성역, 서울역, 청량리 이렇게 세 곳이 서울역세권입니다 여기가 어딥니까? 서울 안입니다. 서울 안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들이죠. 이세 곳은 이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죠. 그리고 사실 서울의 GTX 역사 주변은 GTX로 인한 상승보다는 서울이라는 곳이기에 교통의 중심이기에 복합역사로 개발되는 곳이기에 집값 상승에 영향을 더 많이 미쳤습니다. 그런데요. 경기도에 GTX 더블역세권이 되는 지역이 있다면 그 상승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왜냐하면 요 경기도는 멀기 때문입니다. 집값은 서울과의 거리가 차이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강남의 거리에 따라서 집값의 차이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이 경기도에 딱한 군데 있습니다. 아주 딱한 군데입니다. 어디냐고요? 바로 부천종합운동장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어, GTX-B와 이게 GTX-B죠. 송도에서 시작돼서 마석으로 갑니다. GTX-B 이 GTX-D 요번에 발표한 노선도입니다. 여게 이렇게 강남까지 가기로 했다가 강남까지 못 가는 어디까지 갑니까? 여기 김포에서 김포에서 부천 종합 운동장까지 갑니다. 네, 이렇게 지금 여기서 GTX-P와 GTX-D가 만나는 더블 역세권입니다. 여기가 지금 7호선이 현재 운행 중입니다. 그리고 대국소사선이 6월달에, 올해 6월달에 이제 개통을 합니다. 즉, 4개 노선이 지나는 곳입니다. 4개 노선, 상상해 가십니까? 그것도 GTX 더블역세권입니다. GTX A 노선이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죠. 가장 먼 지역의 동탄 신도시의 동탄역 앞에 34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4억입니다. 현재 한개 노선이 지나는데도 14억인데 GTX 두개 노선이 지나가는 곳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신도시와 그렇지 않은 곳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천종합운동장 근처는 미니신도시급의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가 종합부천운동장역입니다. 여기가 여기고요. 여기가 종합운동장입니다. 부천종합운동장입니다. 여기가 신도시가 개발될 곳이고요. 미니신도시죠. 이렇게 지금 개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히 보시면은요, 어, 아까 말씀드린 여기가 이제 부천 운동장, 여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부천 운동장입니다. 여기가 이제 개발이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개발이 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2021년도 11월에 공사 착수를 해서 3년 후에 준공 예정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 종합 운동장의 환경이 더 좋아지고, 어, 이 산업시설에는, 이 산업시설에는 지식산업센터, 즉, 일자리가 들어오겠죠. 예, 일자리 있는 지역이 집값이 많이 오르는 거를 우리는 판교, 동탄을 봐서알수 있습니다. 그 뒤에 주거시설이 들어오는데, 여기 그역 주변에, 여기가, 여기가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가 이제 들어오게 되고, 이쪽에 이제 아파트가 들어오고, 이쪽에 연립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신도시급이죠. 일대 전부 개발이 언제 끝나냐고요? 2024년입니다. 3년 남았습니다. 그 외에도, 그 외에도 오정동 군부대 개발, 그 외에도 근처에 오정동 군부대 개발, 부천영상문화산업센터 개발 등 굵직한 개발 계획들이 있습니다. 경기 서부에 중심이 될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 그 GTX-D 노선에 대해서 의심이 좀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토부에서 지난번에 발표한 GTX-D 노선이 김포에서 부천종합운동장까지만 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죠. GTX-D가 김포에서 부천까지만 간다? 이런 세금 낭비가 세상에 어딨습니까 국토부에서 이런 세금 낭비를 할 리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GTX-D는 경기 서부지역 교통정책입니다. 강남을 가지 않게 노선을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죠. GTX-D가 강남을 간다고 발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김포 집값이 13억 가겠죠. 그리고 부천운동장역 근처 아파트가 14억 가겠죠. 서부지역에 대폭동을 하는데 이번 발표에 아 이거 넣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GTX는 무조건 역사와 가까운 아파트를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500m 이내와 1000m 이내는 집값이 2억 이상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유는 여기서 설명하지 않겠지만 동탄 아파트를 유심히 보십시오. 그쪽에 확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무조건 어 역과 가까워야 투자 수익이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아래 노형욱 국토부 장관 지정자의 발언을 보시면 아 지금 GTX-T 노선이 강남까지 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알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네, 그 건설부 장관 후보자가 얘기한 겁니다. 예, 노형욱 후보자죠. 합리적인 방법을 찾겠답니다. 북토부 장관은 4일 g t x d 노선에 대한 김포 인천 건강, 검단 지의 주민들의 반발에 장관으로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합리적인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죠. 이번 발표가, 국토부 발표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분이 그러면은 그게 합리적인지 합리적이 아닌지 아시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분이 GTX-D 노선이 어떻게 진행될지 대해서 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예 여기가 역사고요. 예, 여기가 역사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될 곳은 여기 여월 슈먼시아 아파트입니다. 예. 기게 아파트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새 아파트가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좀 투자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는 이제 역사에서 여기까지 제가 재보니까 여기가 이제 500m가 안 됩니다. 그래서 5분 정도 걸려서 역사에 걸어서 갈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가 현재 여야 매물이 없습니다. 예. 매물이 잘안 나온 지역 중에 하나고요. GTX D 노선이 얘기가 이제 작년부터 계속되면서 매물이 쏙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gtxd 노선에 대한 얘기가 좀 잠잠해지면 매물이 다시 나올 거고 우리는 그때 알아보면 될것 같습니다 워낙 개발 계획이 많은 곳이라서 개발 계획이 발표될 때마다 단계적으로 오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천이 다른 지역보다 좀덜 올랐습니다 다른 곳보다 집값과 전세값의 갭이 좀 작습니다 경기 서부에 계시는 분들은 이곳을 주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부동산 해설남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